타임라인 윈도우에 가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여시면 아마 가운데에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이라는 게 버튼으로 하나 나오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전환을 시켜 놔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바로 요 모양 나오시나요? 네, 요 모양 나오시면 왼쪽 하단에 있으신 네모 세 개짜리 요걸 우리는 그 프레임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얘를 이렇게 눈.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전환이 되죠. 한장 보이십니까? 네. 위로 보, 위로 올려 줄까요? 까 눌렀는데 아 그게 안 보이는. 거 가운데 버튼 하나 안 나와 있으세요. 컨버트 투 비디오 타임라인? 그걸 음. 눌러요? 네. 네. 그 누르시고 왼쪽 하단에 있으신 프레임 타임라인. 네. 음, 그럼... 눌러 주시면은 렇게 바뀌시죠? 이 상태로 보시면 얘가 스틸 이미지 한 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좀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초를 바꿔놓을게요. 0.1초. 그러면 이 이미지가 멈춰져 있는 건 0.1초 동안만 멈춰져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once 되어 있으신가요? 한 번만 반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반복하라고 해서 forever를 음. 주실게요. 됐나요? 자한장더 열게요. 프레임 한장더 열겠습니다. 프레임 추가 그럼 이번 프레임 나왔죠? 네이번 프레임 열려져 있는 상태로 여기 있는 손을 오른쪽 위로 조금만 옮겨보세요. 됐나요? 네한장더 여셔서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세요. 자이 상태로 재생 한번 해볼까요? 버바버버버버버네. <웃음> 그래서 정지를 눌러주시고 이제 이 사이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3번이 눌려져 있는데요. 3번하고 2번 사이에 섯장 추가할게요. 3번 눌려져 있는 상태로 방금 프레임 추가했던 거 왼쪽에 보시면 애벌레만 같은 모양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동그라미 여러 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얘를 클릭하시면은 여기트 Twin with Previous Frame이라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Previous Frame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2번 장과 3번 장 사이에다가 Frames to Add라고 되어 있어요. 5장을 추가하겠다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OK 버튼 누르시면은 5장이 추가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2번과 1번 사이에다 넣기 위해서 2번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애벌레를 클릭하셔서 다섯 장을 추가하고 자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시면 조금 어색한 것이 1번에서 13번 갈 때는 괜찮은데 13번에서 1번 돌아올 때팝박거리죠 네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지를 해주시고 13번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애벌레를 클릭하시면 어디로 갈래? 라고 얘기를 할때 Previous Frame을 First Frame으로 가주면 되겠죠? First Frame 클릭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재생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해주시고 나중에 이미지 저장하실 때 여기를 슬라이스로 이 부분을 잘라요. 그런 다음에 이 영역만 GIF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냅두고 되셨으면은 밑에 있는 이미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